우리 국민을 속이고 트럼프를 속이고 전세계를 속인 대규모 사기극 그 사기극에 적극 가담한 문재인의 친북존북 행위가 9월 8일 북한의 핵무력의 극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은 벌어지고 말았는데 말입니다. 문재인 일당이 싸질러 놓은 x를 윤석열 정부가 치워야 할이 상황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북한이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를 열어서 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라는 법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공격이 있을 때 둘째 북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시도될 때 셋째 북한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 또는 이 작전의 시도가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넷째 김정인이 유고됐을 때 자동으로 핵공격을 하도록 법조문에 명문화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격이 예상되거나 심지어 의심만 되더라도 핵선제공격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충격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핵보유국가들의 경우 핵공격을 받았을 때 핵으로 보복한 다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2013년 법령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이 최종 명령 을 하달해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9월 8일에 공표한 법령에서는 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핵무기 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전제하고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 국가무력지휘기구가 핵무기와 관련된 결정과 집행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의 핵무기 결정을 보좌할 이 국가무력지휘기구가 유사시에 김정은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유고시에 자동으로 발사 버튼이 이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령에서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다섯 가지인데 법령의 내용을 읽는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른 나라로부터 핵무기나 다른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 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국가지도부 국가핵무력기구 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및 비핵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 국가의 주요 전략적 대상 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 를 막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다섯째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이렇게 다섯가지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법 채택에 진짜 위험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정찰위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남한의 군사적 동향을 정찰할 수단이 딱히 없는데도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라는 핵무기 사용조건을 걸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째 김정은은 늘 자신이 내부의 적에 의해서도 제거될 수 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극도의 조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증언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는데 이 피해망상의 범위가 남한과 미국 으로부터 자신이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대로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공격받을지도 모른다는 강박 관념만으로도 핵을 사용하겠다는 식의 발상을 법제화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둘째. 전쟁이 일어나면 일차적으로 육회 공군의 재래식 무기로 대항하다가 최후 수단으로 핵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인데 김정은은 공격을 받으면 곧 핵을 사용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재래식 무기체계로는 북한이 절대적으로 열쇠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격이 시작되면 짧은 시간 내에 남한의 육해 공군력이 북한의 군사 목표물들을 초토할 수 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린 나름의 영리한 전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만 해봐라 무조건 핵단추를 누를 거야 이렇게 협박 을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최근에 한미군사훈련 중 북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수뇌부 참수 작전을 집중 훈련하고 있는 데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목숨과 권력의 유지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지상 과제임을 이 같은 법 제정에서마저 숨김없이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건 좀 오버다 싶을 정도로 과민하기 짝이 없는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요 첫째,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되었다는 자신감 둘째 조만간 있을 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을 시작했다는 의도 셋째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인정받고 싶다는 의도 넷째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 위치에서 군축협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전환하고 싶어한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 지경까지 자신감을 갖게 된 데는 누구의 협조가 결정적 이었는지 혹시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2017년 2018년 무렵 트럼프 대통령은 예차하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태도로 핵 잠수함과 장거리 폭격기 등 온갖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전개시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고강도 제재는 말 그대로 김정은의 숨통을 조여 가던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웬일인지 2018년 2월 9일 평창올림픽에 참가면서 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을 파견해서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갑작스러운 평화공세를 펼쳤던 것인데 어제의 일처럼 모두 생생 하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게 웬떡이냐고 덥석 북한의 평화공세를 문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인 2018년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날 오후 6시 김정은을 만나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고 그리고 돌아온 다음 날인 3월 8일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해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에게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싶어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두달 후인 5월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잡힌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의용은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대신해서 직접 회담 개최 사실을 브릭핑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트럼프로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선택할 것이라는 정형이 전한 김정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자신의 재임 시절 최고의 외교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치욕적인 굴욕 을 주고 손을 털고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김정은이 결코 never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의도를 간파한 것 때문일 것입니다. 트럼프로서는 한우회담을 박차고 나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트럼프 자신도 큰구력과 민주당으로부터의 공격이라는 권욕을 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한 미북협상이라는 자체가 일종의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트럼프가 나중에 눈치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트럼프 자신도 참담한 외교적 실패를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절대로 자신의 외교적 실패를 인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트럼프로서는 마지막까지 김정은 과러브러트를 주고받으면서 김정은의 핵개발 중단이라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것을 칭찬하면서 소위 친한척 쇼를 할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이를 갈았던 한 사람이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김정은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짐작컨대 트럼프를 속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 대규모 사기극의 주연은 김정은, 조연은 정의용 안보실장입니까? 정의용은 한낱 잔챙이 심부름꾼에 불과했고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한 사람, 바로 문재인이 주연급 조연을 맡은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연극의비유에서 주연 조연이지 범죄자로 말하자면 주범과 종범 관계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틀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정적으로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온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을 트럼프에게 보내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보증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원래 미국인들의 관점에서 거짓말 하는 사람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 법입니다. 백악관에서 문제를 바라보던 트럼프의 눈빛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 납니다. 눈조차도 맞추고 싶지 않다는 듯한 그 표정 말입니다. 정상회담 2-30분 만에 일어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통역시간 빼면 불과 15분 이내의 시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트럼프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35분을 날아가서 15분 동안 대화 나눈 것입니다. 트럼프의 눈에 a4 용지를 들고 읽고 있는 거짓말장애가 인간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도 문재인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제재를 풀기 위한 해외 순방 외교에 나섰습니다. 영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프랑스 에 가서 유엔에 가서도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티칸에 가서도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자 교황이 근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려해보겠다고 의례적인 말을 했는데 이것을 교황 이 북한을 방문하기로 김정은을 만나기로 했다는 발표까지 하는 그런 외교적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문재인은 정권기간 내내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수한다는 조롱을 받으면서 까지 마지막 퇴임을 몇개월 앞두고 까지 북한 김정은의 꼭두각시 노릇을 계속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몇달 동안 종전선언 문구를 만들고 종전을 선언하기 위해 동분서주 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이란게 뭡니까 휴전상태를 끝내고 전쟁을 종료 시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곧 유엔군이 철수하는 것이고 나아가 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자명한 일인데 북한이 자나께나 원하던 미군 철수 그것을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재인의 5년 이 같은 이적 행동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북한에게 핵무력의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의 말로 북핵 고도화의 방임자를 넘어서 적극적인 협력자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과장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둘째, 2019년 하노이 회담 노딜 no 이후에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쐈습니다.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상의 발사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사일이라고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이 핵모라토리움은 지키고 있지 않느냐면서 미국에게 제재 완화를 졸라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임기 말인 지난 3월 더 강력해진 icbm이 발사되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보게 됐던 것입니다. 셋째 북한 김정은의 핵무력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생명줄 연장을 위해서 문재인이 무엇인가 그동안 퍼다주었을 가능성에 관한 소문도 파다한데 혹시 들은거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들으신 소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입니다 문재인의 정북정책을 옹호하고 뒷받침하던 민주당 좌파 세력들은 또다른 정북 암덩어리 들을 품고 그 뜻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국민을 속이고 트럼프를 속이고 전세계를 속인 대규모 사기극 그 사기극에 적극 가담한 문재인 의친북존복행위가 9월 8일 북한의 핵무력의 극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일은 벌어지고 말았는데 말입니다. 문재인 일당이 싸질러 놓은 x를 윤석열 정부가 치워야 할이 상황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북한과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은 이제 더 이상 입 밖에 꺼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공연불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인도적인 원조의 가능성도 열어놓되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고도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쟁을 피하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협박이 이제 말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못 느끼시겠습니까 법적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어서 핵선제공격을 공언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평화를 외칠 필요는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현실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참수작전 무기들을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입니다. 반도체 1위, 자동차 배터리 1위, 바이오산업 1위, 전세계 원전 수출 1위,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전쟁 준비에서도 1위가 되어야 이 나라의 평화와 본영을 약속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일사불란하게 적을 응징하기 위한 준비되고 훈련된 군준비태세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핵협박을 맞서려면 김정은이 두려워서 감히 태양 아래 햇빛조차 볼수 없도록 첨단 무기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수식간에 반격하되 도발은 곧 멸망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정도의 압도적인 무기들을 만들어야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란듯이 끊임없이 참수작전을 준비하고 훈련하면서 압박하는 것이 평화의 비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문제는 핵을 갖고 있지 않는 우리의 엄포가 북한에게 얼마나 먹히느냐 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북한이 의심하는 순간 이 한반도는 전쟁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이미 7차 핵실험을 끝으로 고도화 단계를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이제 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이용한 본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지금 북한의 2027년이 되면 최대 242개의 핵무기와 수십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지금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약속 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어느 도시가 북한의 핵에 의해서 초토화될 상황까지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유감스럽게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식을 갖고 이제는 미국의 약속만의 의존 해서는 안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국시로 내건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바이든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삼성도 sk도 lg도 미국의 공정을 두어야 하고 결국 첨단 초격차 기술의 모든 것을 미국에 갖다 바쳐야 합니다 미국이 내 것으로 그것들을 모두 다 만들겠다는 목표에 미국의 정책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이기주의 미국중심주의는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유엔에 가셔서 전세계를 향하여 북한의 위험성 북한 김정은의 예측불가성 북한 핵이 전세계의 평화를 깨트릴 가능성에 대해서 맹렬하게 어필 하셔야 합니다. 바이든을 만나서는 북한이야말로 실제로 핵단추를 충분히 누를 수 있는 위험인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이번 7차 핵실험은 전술 핵실험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실험의 위험성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 도발 위험이 큰 나라가 지금의 한반도임을 어필하면서 한국도 북한처럼 비대칭적 군사력을 갖춰야만 한반도를 지킬 수 있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미국의 맹방으로서 미국에게도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그 점을 설득하고 호소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등 연구기관들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하고 있는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북한 핵이 이처럼 고도화되고 북한의 협박이 이처럼 실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온 진심을 담아서 외칩니다. 김추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